안녕하십니까 7월 12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화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봉쇄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에 더해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므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방어주는 견고해 다우지수는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우려와 달러와의 강세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유럽의 경기 둔화와 겹치며 수요 감소 전망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다시 반응하기는 꽤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도 증시의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관망세도 지속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움직임에 시장은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어 발언 내용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님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39% 매도 61%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17%, 매도 83%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91%, 매도 9%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안 장음 관망하시며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이목이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500포인트와 12,3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8달러와 108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20달러에서 1,78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되도록 하방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장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